안녕하세요, 보라미입니다. 어, 오늘은 널 좋아해 라는 곡 라이브 클립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널 좋아해는 사랑에 대한 설렘을 귀엽게 풀어낸 좋아해. 그런 곡인데요. 기분 좋고 설레는 그런 감정을 계절에 비유해서 청량하고 산뜻한 기분을. 부르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곡이인데요 네. 깊게 번진 널 향한 설레 그 손을 잡으면 두렵지 않았나 전 여기가 제일 좋아요. 어, 사실 제가 가서 에너지를 전달하러 가는 건데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받고 오게 되는 그런 오히려 더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짜릿한 기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저는 오늘 라이브클립 촬영을 끝냈습니다 어, 벌써 널 좋아해가 발매가 되었을텐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라이브클립 찍으면서 날씨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아, 요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좋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람이었습니다